갑자기 남편이 사라지고 운영하던 목욕탕은 문을 닫게 됩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엄마, 그리고 그녀의 딸 아지미. 그런데 아지미는 왠지 학교에 가기 싫은 눈치입니다. 아즈미가 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왕따를 당하고 있던 상태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는 후타바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리 옷은 물감 범벅이 가된 상태이고 지ってうんです 아스미. 가서たら 11식같다그중에서好きなのはアスミの는番好きな 色. 기가 대가야 그러던 어느 날, 후타바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녀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그래서 는타바가 먼저 한 일은 탐정에게 의라더 남편을 찾아내는브 매년 택배로 배달되는 키다리개와 엄마의 암소식을 알지 못하는 아즈미. 아즈미. 옛날부터 룰집 나간 남편의 뚝배기를 한데 선사하고 정신 못차리고실없는 소리만 하는 남편 카지로 입이다슈시데니로아가가여기에왔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합니가 죄송합니다. 죄송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아빠 그리고 배달은 동생 아유코. 아유코. 이 이런 자리가 편할 리 없는 아즈미. 아즈미 대 아즈미. 다음날 아침 호타바는 목욕탕을 다시 열기로 합니다 목욕탕 오픈 준비로 바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후타바 g 은 m a Sveni f u s u 가 아즈미를 향한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 성격이 긍정적인 아즈미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아즈미, 아침 고먹을요 하지만한번도 망치면 계속 그런 사람이될 거라는 흩어봐 다다 아 <웃음> <웃음> <웃음> 결국 아무도 생각 못한 방법으로 교복을 찾은 아즈미입니다. 오카리다 오카짱의 조금 어느 날 아유코가 돈을 훔치는 걸본 후타바. 아유코는 자기를 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집을 나와 버렸네요. 인아이조비 아, 엄마의 감으로 아이코를 찾아내고 1人で夜분에 미가 해줘 몰라. 같 가자고 해. はい、じゃあ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これか 이런 아유, 코를 보듬어 주는, 타 바, 입니다아 이, 나, 이, 나, 이, 나, 이, 나, 이, 나, 이, 나, 이, 나, 나, 이,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후타바 다음날 키다리기 식당에 온 가족들 그리고 종업원을 유심히 보는 후타바 계산을 한후 갑자기 그리고 아즈미에게 그간 말하지 못한 친모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오은 사카마키 에결혼 친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아즈미. 매년 키다리개를 보내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아즈미 오오 결국, 상태가 나빠진 후타바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오카장 오가장, 오가장, 오가장, 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아즈미도 엄마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참아 볼수 없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타쿠미가 찾아오고 그리고 친엄마도 찾아옵니다. これお土産 이렇게 모여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뭔가를 부탁하는 카しま로 신혼여행으로 이집트에 가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렇게 못한 후타바를 위해 카지로가 준비한 이벤트 그리고 차마 가족들 앞에서는 말을 못했던 한마디. 나가나가 난아. 네아 난아. 난아. 난아. 난아. 난아.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 동안 아즈미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세상을 떠난 후타바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 행복 목욕탕이었습니다. <목욕>